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덜청정입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갤럭시 노트20 시리즈에 대한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테스트 항목은 충전과 방전입니다 충전시 이용한 충전기는 25W 이상 출력을 지원하는 제품이었고요 방전의 경우 일반 웹서핑이나 카톡과 같은 앱은 배터리 소모가 크지 않을 듯하여 게임, 유튜브 시청, 8K 동영상 촬영까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할만한 앱을 선정하고 실행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노트 20 기본형과 울트라의 스펙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CPU와 저장공간만 같고 화면 크기, 메모리, 디스플레이, 해상도, 메인 카메라, 배터리 용량이 다르고요. 외장 메모리 또한 울트라 모델에서만 최대 1TB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며 기본형은 오랜만에 플랫 디스플레이가 터치했습니다 스펙이 굉장히 달라서 혹시 이게 다른 시리즈의 스마트폰이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플래티스페를 탑재한 기본형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충전과 방전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배터리 용량은 각각 4300과 4500mAh로 울트라가 약 200mAh 정도 더큰 배터리 용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충전기는 PPS를 지원하여 25W 이상 출력되는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모두 최대 25W까지 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45W 충전기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전기를 꽂은 후 바로 최대 출력이 나오지는 않고요 1분 사이 울트라는 약 23W 기본형은 약 22W가 출력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 울트라 42% 기본형 36%가 충전되었고 출력의 변동이 약간 있긴 했지만 평균 23와트와 22와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분이 더 지난 후 울트라 55%, 기본형 50%가 충전되었으며 출력 전압은 15와트와 18와트로 조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50분이 지난 후에는 울트라 84%, 기본형 81%까지 충전되었고요. 출력 전압은 각각 13와트와 14와트로 줄어들었습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90%가 넘어가면서 출력 전압도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각각 5와트와 6와트로 줄어들었고 울트라가 약 1시간 13분 37초 만에 완충되었으며 기본형은 울트라보다 약 3분 정도 느린 약 1시간 16분 35초 만에 완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mAh시로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완충시간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네요 다음은 방전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밝기는 최대 해상도는 모두 FHD로 설정했는데요 울트라의 경우 WQHD로 설정할 수 있지만 122Hz 주사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FHD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설정을 마치고 게임을 구동했을 때 울트라 배터리가 94% 기본형 95%에서 시작했고요 게임 플레이는 총 3시간으로 약 30분 후 배터리 잔량과 온도는 울트라 88%에 37.8도 기본형은 90%에 36.4도였습니다. 약 1시간 후 울트라 82% 기본형 85%로 온도는 각각 37.5도와 36.1도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울트라 71%에 37.8도 기본형 76%에 36.2도였고요. 그리고 약 3시간 후 울트라 59% 37.8도 기본형 65% 36.7도로 게임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실행한 앱은 유튜버였는데요 울트라 58% 기본형 64%로 시작해서 30분 후 각각 3%씩을 소진한 55%와 61%였고 다시 30분 후 울트라 51% 기본형 57% 온도는 큰 차이 없이 32.7도와 3 2 1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K 동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울트라 50% 기본형 55%를 시작해서 1시간 후 울트라 15% 기본형 26%가 남았는데요. 온도가 무려 각각 51.7도와 48도로 게임 앱을 실행했을 때보다 배터리 소진율도 높고 온도도 약 14도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 5시간 24분 30초만에 울트라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었고 이후 5시간 49분 35초에 기본용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의외의 결과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울트라의 렌즈가 1억 8 0 0만 화소로 화실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최종적으로 충전속도와 배터리 소진속도 모두 울트라가 빨라는데요 200mAh의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과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와 기본형의 카메라 비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